지방산의 우리 지방산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산에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복실기의 끝쪽에 뭐였습니까? 여기에 뭐 CH3 CH3CH2CH2 CH2. 자, 뭐 CH2 쭉 계속해서 이것이 뭐 에노게 있고 끝쪽에 카복실산 C O 키톤기 O H 알콜기 지방산 이 지방산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복실기에 여기에 이온화가 되면 수소 이온이, 프로톤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게 산,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산, 카복실산과 짝수계 탄소를 가지는 짝수계, 홀수계 탄소도 있어요, 존재하는데 극히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짝숙의 탄소를 가지고 있다 지방산을 우리가 저급지방산이라는 것은 탄소수 한 6개 이하를 저급지방산이라고 하자 고급지방산은 14개 이상 자, 이하는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고급지방산이 탄소 14개 이상을 고급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저급 지방산은 6개 이하 그러니까 6개 다음에 짝수니까 8개부터 12개 지방산을 탄소를 가졌는 지방산을 우리가 중급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에서 12만 기억을 하면은 6 이하 6개 포함이니까 저급 14 이상 고급 지방사뭐 이걸 꼭 14개가 아니고요 뭐 12개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 다음 이중결합이 있다면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다 없는 지방산이다 자, 대개 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융점 녹는 점이 높아지고 물에는 더욱 녹기 어려워집니다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천년 유지 중에 자, 탄소 16개짜리, 18개짜리, 16개의 이중결합 없는 포화지방산이 8m산입니다. 자, 이름 좀 기억합시다. 8m산, 그 다음 스테아르산 18개. 8미터산과 스테아르산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요 우리가 지방, 필수 지방산 이외의 지방은 우리가 지방산 합성을 해서 지방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 만들 때 지방 생합성을 할때 만들어지는 최종 물질이 탄소 16개짜리 8미터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탄소를 더 추가 추가 이렇게 해서 탄소 수가 길어집니다. 자, 8미터산 기억을 하세요. 8미터산 스테아르산. 그다음 불포화 지방산 이중 결합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중 결합에 시스형과 트랜스형 두 가지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 시스 형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불포화 지방 불포화 이중 결합을 수소를 첨가해서 액체 상태를 반고체 상태로 만들 때 경화시키는 경화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화유 만들어질 때 쉽게 말하면 마가림이라든지 이런 쪽에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한 퍼센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화유지의 실수 형태였는데 트랜스 지방산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쉽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중결합 숫자가 증가할수록 산화 속도는 빨라지고 융점은 낮아집니다. 그냥 융점이 낮다는 얘기는 더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중결합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스형이 트랜스형보다 융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형이 시스형보다 빨리 굳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탄소 18개짜리 이중결합 하나, 오레익에시드 올레산입니다 올리브유의 주선분 자,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이중결합 아 아니 이 치환기가 이와 같이 The same side 동일한 면의 시스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 형태로 된다면 어떻게 트랜스 형태로 되면 이와 같이 아주 차곡차곡 사입니다 시스형, 트랜스형 지방산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오메가 지방산 오메가 혹은 오메가 이 표시 아니고 그냥 NO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표현이 나올 거예요. NO3, NO6 같은 말입니다. 자, 오메가3, 오메가6 자, 뭐가 오메가3고 오메가6냐? 오메가는, 자, 지방, 여기에 보시면, 보시면은, 올레산입니다. 자, 올레산이 탄소 번호를 매길 때는요, 카복실때이 탄소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여기가 18번 탄소입니다. 18번. 그런데 오메가 카운터는요 오메가 뭐 3, 6뭐 이런 카운터는 어디 탄소가 1번이냐 하면 은이 탄소 CH3 메칠기 탄소가 이게 오메가 1번 탄소입니다 오메가 1, 2, 3, 4 여기는 몇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나옵니까? 18개에서, 18개에서, 여기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원래 산 같으면, 오메가 나인 지방산이다. 이 말입니다. 오메가 나인 지방산. 자, 리노렌산. 자, 리노렌산의 앞에 알파 리노렌산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였습니다. EPA DHA 자, 이거 오메가 3 지방산입니다. 어유에 많습니다. 심근 경색, 동맥경화, 혈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메가 6 지방산. 리노레산, 아라키돈산입니다. 자, 리노렌산, 리노레산 이거 오메가3인지 식스인지 구조식을 그려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오메가6는 식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혈중코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과잉 섭취하면 혈압 상성을 일으킵니다. 자, 일단은 오메가3, 오메가6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메가9 지방산도또 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알파리노렌산 그랬거든요. 알파리노렌산 아니고 감마리노렌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마리노렌산 못 들어보셨으면은 알파리노렌산과 감마리노렌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조식을 그리세요. 감마리노렌산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은 그루타치온들어 보셨죠? 그루타치온 항산화제. 그루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들어지고 해요. 그루타치온이 감마리노렌산이 그루타치온 만드는데 구성물질로 소, 소비가 돼야 돼요. 그거는 알파리노렌산 아니고 감마리노렌산 뭐 같은 리노렌산인데 뭐가 알파리노렌산이고 감마리노렌산인가 이거 구분을 할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그리세요. 그다음 유지 주요 지방산 8미터산 16의 제로 스테아르산 18의 제로 올레산 18의 1 델타 9 9번 위치에 아까 나왔죠 리노레산 그다음에 리노렌산 필수지방산, 리노레산 18-2 여기에 이중결합 표시, 델타 표시하시고 리노렌산 18-3 이중결합 표시하시고 아라키돈산 20-4 이중결합 표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필수지방산 글자 그대로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수 없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꼭 외부의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어디에?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혈중코레스텔 함량을 감소시켜서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너무 적어 아라키돈산 경우입니다. 아라키돈산 양이 너무 적어. 음식으로 섭수되어야 하는 지방산을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한다. 한다. 다음, 유지 성질. 자, 물리적 성질. 앞쪽에서 봤습니다. 자, 용해성인데, 극성 용매에는 불용. 쉽게 얘기하면, 물에는, 극성 용매 대표적인 것이 물입니다. 물. 물에는 안 녹잖아? 전혀 안 녹는 것이 아니고 탄소수 한 6개 이하 저급 지방산은 물에 녹습니다. 그 다음 에터 등 비극성 용매에는 잘 녹습니다.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을 갖는 유지일수록 불포화 지방산을 적게 갖고 있는 유지일수록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그다음 용점,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은요 일정한 값은 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리적 그 유지의 그 어떤 저 에, 결정 구조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주 일정한 그런 값은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자, 포화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보다 융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융점이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융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고요.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가 아닌 반고체, 고체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포화지방산 중에서도 탄소수가 많을수록 융점은 높아집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유지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저급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융점이 낮아집니다. 지금 융점 가지고 계속 설명됩니다. 융점이 낮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동질 이상 현상, 펄리모포모피즘, 펄리모피즘, 동일한 화합물이 두개 이상의 결정형을 갖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결정 형태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 형태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각 결정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형에 따라 농론점이 달라지므로용점은 순수한 화합물과 달리 일정한 값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 다음 비중은 1보다 작습니다. 0.92에서 약 0.94 탄소수가 적은 저급 지방산이나 불포화 지방산 하이드록실기,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 얘기입니다.가 많이 있는 지방 지방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더 무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더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저급 지방산, 그러니까 고급 지방산이란 탄소 수소수가 탄소 탄소수가 많은 것이 고급 지방산이잖아, 그죠? 탄소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물보다 자꾸 가벼워진다 얘깁니다. 그 다음 굴절율 마찬가지 고급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증가할수록 굴절율이 높아집니다 점도는 일반적으로 높은 점도를 가지는데 저급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증가할수록 점도는, 점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뻑뻑하지 않고 잘 흐릅니다 그 얘기입니다. 발연점, 인화점, 연소점, 발연점, 연기가 피어나는 지점입니다. 유지를 가열합니다. 그럼 표면에 푸른 연기가 발생할 때 온도입니다. 자, 이 푸른 연기가 아크로레인이라고 그러는 유동물질입니다. 주성분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발연점은, 자, 유리 지방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노출 유지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혼입된 물질이 많이 들어올수록 발연점은 낮아집니다. 그냥 신선한 기름이 아니고 자꾸 이제, 품질이 저하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식용유지를 우리가 가열을 해서 조리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 하려 그러면은 발연점 높은 기름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연점을 높은 기름을 써야 되는데 식용유지 발연점은 높을수록 좋다. 연기 주성분이 뭐냐 아크로레인으로 눈, 코, 목등 점막을 손상시키며 식욕을 감퇴시킨다. 아크로레인이 어떤 물질일까? 이 구조식, 아크로레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요. 지방 가수분에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리세롤 있죠. 그리세롤이 탈수 반응을 일으켜서 나온 물질입니다. 식품에 흡수되면 불쾌한 냄새 맛을 줍니다. 자, 인화점은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발연점보다 더 높은 온도로 유지 가열을 합니다. 이때 가열하면은 유지에 증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증기가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발화 발화점 혹은 인화점. 불이 붙어요. 이제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타는 온도가 연소점입니다. 자, 유지가 인화되어 계속 연소하는 온도를 연소점. 자, 인화점은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는데 온도, 그 온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계속 불이 타, 타고 있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만약에 온도를 낮춰버리면은 불이 꺼져요. 화재 어떻게 진화, 진화할까? 인화되었으면 불이 붙었으면은 그 인화점 밑으로 온도를 낮추든지, 공기를 차단하든지 뭐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름에 불이 붙었어요. 물을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여기에 기름에, 튀김 기름에 불이 붙었는데, 물을 부어버렸다. 그러면 전체에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인화점에서 유지 중에 유리 지방산이 합류되어 있으면 인화점은 낮아집니다. 유리 지방산이라는 얘기는 지방이 가수분화되어서 바로 가수분의 결과 생성물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화성 얘기입니다. 자, 유화제는 친수기와 소수기를 하나, 자 함께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물과 기름 안 섞이죠. 그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려면 이와 같은 유화제를 사용하면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화제는 일종의 비누입니다. 그리 개면의 양쪽에 물과 기름 계면에서 양쪽에 녹아 표면장력에 영향을 주어 계면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한분자 내에 유화제에 물하고 친화력이 있는 친수성 부분도 있고 기름과 친화력이 있는 소수성, 친유성 기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유화 유화제입니다 그래서 유화는 유화제의 성질, 전해질, 종류, 농도 물과 기름의 비율 유지의 성질, 물과 기름의 첨가, 순서 등의 영향을 받는다 유화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천년 유화제로 레시친, 인지질 에 일종인 난황, 그 계란, 달걀, 계란 노른자에 에 들어있는 그 다음 세파린뭐 단백질, 뭐 스테롤, 지단백질, 뭐 담즙산, 담즙산 우리 몸에 우리 몸에서 지방 소화 흡수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천연 유화제입니다. 그 다음 합성 유화제로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이름을 들어보세요. 모노 그리세라드, 다이 그리세라드, 슈가 페티에시드 에스터, 당 지방산 에스터, 솔비탄, 솔비탄 지방산 에스터, 프로필렌 그리콜 지방산 에스터 자, 이런 것들이 합성 유화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화제에 유화제에 이런 유화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유화 시켜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눌 수가 있다. 자, 워러인 오일. 밑에 분모가 주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워러인 오일이니까 기름 중에 수, 물방울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유중수적형. 유중수적형. 오일인 워러형. 물 속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중유적형.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것이 주성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중유적형. 자,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자, 기억 좀 합시다. 수중유적. 우유에 물이 많아요. 기름방울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아이스크림. 마찬가지. 마요네즈는 무리 안많을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네. 수중 유적형 타입입니다. 그다음 버터 마가린은 유중 수적형입니다. WO 형입니다. 워러인 오일입니다. 버터 마가린 완전 기름 베이스입니다. 기름 베이스 안에 이제 물방울이 물방울이 수적이 분산되어 있는 형. 버터 마가린 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화학적 성질의 금화과 다른 말로 비누화과입니다 금화 일본말로 금화입니다 우리말로 비누화 영어로는 saponification 그래요 금화를 비누화를 여러분 혹시 일본, 일본에서 사, 일본에서 비누를 사분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4분이라고, 비누를 4분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오, 옛날엔 4분 그랬어요 자, 금화가 유지 1g을 금화, 비누화 시키는데 필요한, 필요한 KOHmg수. 자, KOHmg수. 금학가는요 유지의 분자량의 반비례하므로 저급지방산이 많을수록 금학가는 큽니다. 자 이걸 아니면 역으로 얘기하면 고급지방산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 고급지방산은 금학가가 낮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금화가와 분자량 사이 관계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지 1g을 금화한 데 필요한 KOHmg 수입니다. 유지 1g 겠어요. 이거 내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연결이 안될수 있어. 자기 것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대부분 요도 요도지질은 불금화물이다 금화 안된다 자 버터 야자유는 금화가가 큰 편입니다 자 금화가가 크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요도가 자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중결합 숫자가 많으면 요도가 그 이중결합에 요도가 첨가되는, 부가되는 반응이 바로 요도가 실험입니다. 유지 100g에 첨가될 수 있는 요도그램 수로 요도가를 정의를 했습니다. 불포화도가 큰 크다는 얘기는 요도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합류하고 있는 식물성 유지는 요득가가 높으며 요득가가 높은 유지는 일반적으로 산화가 잘 일어납니다. 불포화 지방산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불포화 이중결합에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산폐된 기름은 요득가가 감소합니다. 3패되면서 거기에 이중결합이 벌써 어? 이중결합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요덕과를 가지고 이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근성류 반근성류 불근성류 자, 요덕과 130 이상을 근성류 이중결합 많이 불포화결합 많이 가지고 있는 기름, 들기름, 아마인유, 뭐 호두, 정어리기름 그 다음 반건성유 100에서 130요덕가 대두유, 면실유 미강유, 불건성유, 백이야 올리브유, 땅콩기름, 피마자유 자, 이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 산가 자 유지 지방산을 유지 1g 중에 포함된 유리 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mg 유리 지방산이 많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벌써 유지가 신선하지 못하고 가수분해가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유지 정제가 불충분하였거나 아니면 유지를 사용 많이 사용을 해서 기름이 오래됐다. 이게 산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유지 신선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신선한 기름 산가는 0.05에서 0.07, 3폐유 되면은 산화가, 산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 또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고 갑시다. 자, 아세칠가. 유리 유지 중에 유리 수산기, 그 알콜기 함량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아세틸까. 자 유지, 실험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유지에 무수 초산을 첨가해 가지고 여기에 수산기 알콜기 양을 구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면은 수산기하고 반응해서 아세틸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세틸화된 유지를 다시 가수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초산이, 아세트산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럼 아세트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mg수로 이 아세틸카를 정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지 중에 알코올기 함량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RMV가 이래서 뭐 라이 헤롯 마이슬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어디에 쓰냐 하면 버터를 버터가 아닌 위조 버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진짜 버터인지 가짜 버터인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터에는 뭐가 나와야 하냐 하면 은자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인데 부치르 주로 버터의 주성분이 부치르 산입니다. 유지 5g을 거화한 후에 산성에서 정류해서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이 나오는 그 양을 구했어요. 0.1노말 koh로 적정을 했을 때 얼마가 값이 나오냐. 그 값이 나와야 진짜 버터입니다. 안 나온다면 위조 버터입니다. 자 라이헤르트 마이셀가 어디에 서냐? 위조 버터, 위조 버터인지 아닌지 실험할 수 있는 실험이다. 여섯 번째 폴렌스케가 자 이거는 버터 중에 야자유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시험이다. 자, 유지 5g에 함유된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 normal KOH ml 수로 폴렌스케가를 구한다.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 앞쪽에는 버터 위조는 수용성 휘발되어 나온 지방산을 값을 구했고, 밑에 이거는 폴렌스켓가는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을 구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커슈너과 유지 중에 부칠산 함량을 나타내는 수치, 해어너과 유지 중에 녹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 함량을 전체 유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인지로 나타내는가, 해허는가. 자, 이렇게 해서 지방산에 대한 이 물리적, 화학적 시험 방법, 이 방법들이 꽤나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해 주시고. 유지 삼패, 아 삼패.